그 약간 옛날에 태극천자문이나 마법천자문 보면은 이열치열! 막 이러면서 카드 쓰거든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얘들아 요즘 나집 나 청소 열심히 했어. 저희 뒤에 보여? 깔끔해진 거? 별로 안 보이네. 여기가 진짜 더러웠는데 네, 여기를 깔끔하게 지금 바꿨거든 여기가 진짜 더러웠는데 깔끔하게 바꿨어요 다 안경 올려놓고 여기 원래 이만큼 쌓여있었어 쓰레기들 아책안 갖다 버렸어요 책 저기 맨 아래 에 있습니다 여기 요, 요, 얘네가 책이야 니네아책 얘네. 읽어야 되는데 나도 글좀잘 쓰고 싶고 말도 좀 이쁘게 더 잘하고 싶다 고급 용어들을 좀 쓰면서 요즘 사람들이 문해력 딸린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 요즘 애들이 이제 하도 책안 읽고 SNS만 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뭐임? 키키? 존나 웃김? 약간 이런 말투밖에 안 쓰니까 우리 말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아 뭐가 있지? 그런 예시로 들었던 말들이 있는데 되게 쉬운 말들인데 애들이 모르더라고 근데 그걸 공감을 했어 사흘! 사흘이 이제 4일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잖아요 모르는 건 말이 안 되고 헷갈릴 수는 있지 사실 4흘 정도 됐어요 이러면 아 사흘? 아 이렇게 생각은 할수 있지 순간적으로는 근데 이제 야 사흘은 3일이잖아 이랬을 때 엥? 사흘은 4일이죠? 이러는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금일 어 금일은 오늘 근데 사실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금일... 이라고할 바에 그냥 오늘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 싶긴 해어내 생각은 그래요 근데 책 다섯 권씩 매일 읽는다고 유재성님와 근데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러지? 난 하루에 유튜브 다섯 편도안봐 명일이 뭐야? 명일 몰라. 명일이 내일이야? 명일이 오면 글피는 알지. 내일, 내일모레 글피 이러잖아. 명일은 주변에서 쓰는 걸본 적이 없어서 몰라. 쓴 적이 있으면 나도 이제 기억을 할텐데 아 명일이 이제 밝을 명에서 밝은 밝아지는 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어려운 용어들 많이 얘기해주세요. 저다 모를 것 같거든요? 다 공부하겠습니다. 남아이런 중천금 남아이런 중천금은 이제 그냥 남자가 하는 말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이죠 정확하게 풀면은 그건가? 남자의 한마디에는 엄청난 양의 무게가 있다 약간 이런말 아니야? 어, 천금같이 무겁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말조심하자 그런 정도로만 알면 되는 거 아님? 이심전심? 이심전심은 뭔가 마음 대 마음으로 넘어가는 이런거 아니야? 마음이 같다는 말이야? 너 말이 내 말이고 한마음 한뜻 니맵 니맵내맵 그래 요즘 이렇게 니맵내맵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는데 누가 이심전심을 쓰냐고 능서 불택필 능서 불태필 왠지 대충 딱 봤을 때 이거밖에 선택을 할수 없었다라는 뜻같아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제가 검색해서 알려드릴게요 장인은 도구를 따지지 않는다 아아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어딱장인은 도구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네 근데 얘들아 사자성어 테스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요즘 쓰는 말들을 이제 가져와서 그거를 좀 어, 해결해 보자 예를 들면 아까처럼 사흘 뭐 이런 거 있잖아 사흘 어, 살면서 사자성어를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와 이거 완전 견물생심이잖아 이러지 않잖아 거의 지금 저 지금 1박 2일이거든요 와 구라 안치고 견물생심 존습니다 아줌마 같아 와 이거 완전 견물생심이네요 헐 이거 완전 다다익선 그 약간 옛날에 태극천자문이나 마법천자문 보면은 이열치열 막 이러면서 카드 쓰거든요 뭐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계륵? 게륵? 계륵은 그거 아니야? 닭갈비인가 그런 거 아니야? 대 계륵? 내가 어디서 계륵을 그런 걸로 이해했었었는데 아닌가? 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남중인 아까운데 내가 갖기엔 귀찮은 수준이 계륵 어장관리! 어 요즘 말로는 어장관리라고 하죠 남중인 아깝고 내가 사귀기엔 좀 애매하고 어 이제 가지고 있다 계륵! 아 어, 맞아 요즘 심심한 사과도 이제 많이 뜨잖아요 사과가 심심하면 맛없긴 하지 떡값도 논란이 됐었는데 떡값이 뭐야? 싼싼 싼 거를 떡값이라 그래? 오나 진짜 처음 들어! 명절에 주는 보너스를 떡값이라고 그러네 시장이 반찬이다는 알아? 알지 알지 이 시장에 반찬이 많아가지고 이제 <웃음> 어, 시장이 널린 게 반찬이어서 시장이 반찬이다 아니 농담이고 이건 알아 이건 알아 시장이 이제 배고픈 한 뜻인데 어배고픈그 자체가 반찬이다 내 입맛에 높여준다라는 표현이죠 며칠째 두문 불출하였다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두문 불출? 분출? 두 문제도 못 풀고 화를 분출해버린 그런 뜻인건가? 수학 문제 두 문제 못 풀어가지고 눈에 네, 빡친거지 아니 야 두문분출이 누가 써? 아 진짜 이상해 머리가 문 밖에 나오질 않았다는 거야더 쉬운 말 있잖아 요즘 말로 방콕 아영동씨 제가 요즘 방콕이라 오랜만이네요 희사시부리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 제가 며칠째 두문분출이라 영동씨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대는 정녕 좋은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이 뭐야 종아 비자대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그건 신조어잖아 어... 데자뷰의 약간 반대말 같은 거잖아 데자뷰가 이제 아, 처음 겪는 일인데 마치 옛날에 꿈을 꿨던 거를 겪는 것처럼 느끼는 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 같은 거 근데 이제 뷰대자는 맨날 하던 거가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 맨날 설거지하고 있는데 설거지? 뭐지 이거? 얘왜날 설레게 하지? 공사가 다 망하다? 그게 뭐야 공사가 다 망했나보지 뭐 새로 공사해야지 그러면 요즘 말로 존망 어. 자망하다가 뭐야? 매우 바쁘다? 여기는 안쓰려나 요새? 여기 패스! 이런거 쓰잖아요 음. 어? 요기가 실제로 그 요기일걸? 그 요기거리 할때 그런 요기가 그 요기해서 요기호 아니야? 원래 여기온데 굳이 요기호란 이유가 그걸걸? 요기거리가 약간 간식거리? 간식이 아닌가? 아예 음식을 요기라 그러는거야? 먹어서 시장끼를 면할만한 음식 그 시장끼를 면한다는게 시장끼는 결국 배고픔인거잖아요 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거야 면하다는 또왜 써? 그냥 음식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간식, 뭐 음식 뭐 이런 거 요깃거리는 그런 느낌이지 약간 아 지금 배고픈데 식사까지는 좀 애매하고 조금 좀 주워 먹어서 좀 살짝 배고픔만 약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거 없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에피타이저라고 할 수도 있고 영둥이 요요 알아? 뭐이 이 요요? 알지 알지 우리 시대 때가 딱 그거였어 마법전사 미르가운 영둥이는 이지적으로 생겼다? 그건 진짜 모르겠다 내가 너무 쉽게 생겼다는 건가? 양동 is easy 이지적이다. 이지로서 행동하거나 판단하는 것. 이지로서 행동하는 건또 뭔데? 이지가 뭐야? 그러면 이지적으로 행동한다는 거는 현명하게 행동하는 에 가깝다. Smart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이는 철면피는 알지, 영동 철면피 진짜 뭐야? 전뭐 예상도 안돼 철면피 아 얼굴에 철판 깐 사람을 이제 철면피라 그래 그니까 러 쇠처럼 두꺼운 낯가죽이란 뜻인데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얼굴에 철판 깐다 그러잖아 철판에깐 면상을 이제 철면피라 그러는거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은 했습니다 내가 사흘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 교회에서 이제 사도신경이란걸 외워요 죽은지 사흘만에 뭐 이런 말이 있어 어 그럼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문제로 예수님은 뭐 며칠 만에 부활하셨는가 막 이런 질문이 있어 그럼 나는 이제 그때 사흘이라 그래서 순간 사흘하면 아! 사일! 사흘? 했는데 틀린거야 그래서 왜요? 그 사도신경에 사흘만에 이러잖아요! 이러는데 영둥아 사흘은 3일이란다 너가 말하는 사일은 나흘이야 아 맞네? 그러니까 심지어 나 사흘 나흘을 알고 있었어 근데 이제 사흘만 생각했을 때 마치 4일인 것처럼 느껴졌던 거지 그래서 정확히 더 기억이 다 그때 문제를 틀려가지고 문화상품권 5 0 0 0원 날렸었던 기억이 이제 제 문의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이틀 정종 보는데 킹받기 남아 맞아 숫자 2 쓰고 이틀 쓰는 사람들 야 심지어 4 쓰고 흘 쓰면 난 진짜 그럼 뭐 3일을 말하는 거야 4일을 말하는 거야 난 그냥 죽여 음.